왔다, 왔어. 왔다, 왔어. TV를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왔다, 왔어. 진행자, 이스다 아닙니다. TV를. 자, 아, 오늘은, 인진네라는 3대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공주대책을공주산상을 근율장군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진네라는 3대 대책은 공주대책 삼산도대책, 행주대교 아, 행주 산성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착하면은 아, 산성 입구에 아, 안내문과 안내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표를 사야만 입장할 수 있는데, 무료 입장이 돼 있네요. 우리가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물론 주차장, 주차비는 내야 됩니다. 비싸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서 행주산생 안내들을 갖고 쭉 올라갑니다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건율장군의 상상이 있습니다 넘넘해 보입니다 어, 그렇게 가파르지 않은 언덕길을쭉 따라올라 가겠습니다 올라가 어, 좀 밀어주세요 한참을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길은 잘 닦아 놨기 때문에 관하기보다는 그냥 시험시험하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건줄장군의 영정을 모시는 충장 나뭇잎이 활짝 피어있어와 나와, 나와있는 봄과 여름에는 길이 아주 멋있어요 그런데못 들어가게 돼 있네요. 아, 아,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네요. 입장료 안 받는 이유를 알았어요. 저충장사러은 <웃음> 저, 간판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장 하신 거라고 합니다. 아, 바깥만 보고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성박물관 아,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래. 음, 길은 도로는 잘돼 있어요. 그렇지만 차가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라가야 됩니다. 박물관 입구입니다. 아 그런데 저기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을 닫아놨네요. 음 다시 올라가야죠, 뭐 그러면 들어가지 말라는데 문짝 떼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자, 기물 해선뿐만 아니라 문화재 해설에 제일 거리입니다. 저 밑에 바로 한강이 보이네. 이게 행주대교, 행주대교. 아, 여기는 바로 행주대교 내려 보이는데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길. 어디냐면 긴강쟁이라고. 외국들과 아, 맞서던 펜일선의 지휘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긴강. 여기 올라오다가 내려가는 길은 한 200개 정도 있습니다. 저 길. 빨아 내려가면은 방금 이이 되고, 외부하고 얼마안되요 왜냐면 이게 동양판도 이 보도가 1 2이 m 밖되안 되는 거아이니까 방금 전봉산 200m 정도 내려가 있으요 바로 포피 그 외부하고 아마 100m 이에서는0 0 m 정도에서 고 왔던 거 아닙니까? 포피는 비슷한 것도 좀 거리가 있 바로 앞에가? 대구 완전 강을 풍선이 을져서3 0 0 0 k 를넘겼어 500년 전에 평균 대륙쪽 2000도 오쪽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것같온다은인아직 완전한 봉은 아니지만, 그래서역사흔적을찾아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곳입니다. 여름에는 정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기가 좀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흰색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진강정을 잃어가고 위에서 올라가면서 가까이 가야 득은 아무래도 본부와다르게피 때문에 전투에 서 최고 지휘자들이, 방이 다 보이죠. 바로 밑에 강이 한강이에요. 한강, 북양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북 그 예, 바로 북양산 체 정상에 있는 행주대첩비가 보입니다.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은 대첩비가 나옵니다. 금방으로 오죠. 이게 높지 않아서 그래요. 높지 않아서. 거의 뭐 산책하는 코스 정도 될것 같아요. 어, 바로 앞에 대체피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있습니다. 기보시면 되는데 금방 지나가야 되니까 이유수는 없겠네요. 그냥 <웃음>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대체피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사람들 모습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아실겁니다. 대비 바로 오른쪽에 보면은 대첩비각이 있습니다. 대첩비각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아마추게 이제 임진단 끝나고 나서 적어 놓은 것 같아요. 비각을 채워 놓은 것 같은데 적어 놓은 글자들이 세게 읽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판독을 해서 적어 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번쩍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계단했죠. 국류장품과 행주산성에 싸우던 우리 신조들 이제 마지막으로 대척 비가 있는 곳으로 가보게 습니다 거의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특경산 경상 고도 125m에 위치한 행주산성 대척. 어, 행주 산성 행주 대첩은 어, 우리가 가끔 행주치마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행주치마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바로 전투에서 우리 부녀자들이 긴 치마를 잘라가지고 그 자른 치마를 가지고 어, 돌을 날랐서그 날른 돌을 가지고 외부와 싸웠다. 해서 행주치마라는 단어가 그때 이래요. 그래. 지금도 흥미심하다고 얘기하죠 음, 이 대체비에서 쳐다보면 바로이에져보이는 것이 사각적이 더 양적이고요 네. 여기서 정상에서 보면은 사방이 다 보이죠 아니. 전투에서 어, 좋은 위치에 점했기 때문에 아홉 차례의 외국와의 전투에서 다 승리했던가 아닌가 그 당시 인지왜란 3대 대책 중에 하나였던 이행주대책은 강군이 한 30명, 의병이 6천명, 그래서 0 9천명 정도가 일본인하고 싸웠는데 아홉 차례 다이했고 일본인들의 사상자가 한 5천여 명 정도가 났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군이 물러나고, 이, 이 전투를 지휘했던 전율 장군은 도원수에 오르는 피부를 이루게 됩니다. 배체피에서 동서, 남북을 다 쳐다보면서 설령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간 가실 때한번 정도 여기 행규산성에 가보는 것이 우리의 살에가는데선조들이어을 갖다 끼려고 있는데한번 정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중간에 올라가다 보면은 지금은 입구 쪽에 식당 것 정문 카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또 사이 오르는 입구 오른쪽으로 어 고양시 의정 보호관이 어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은 카페도 있고 한강까지 연결돼서 공원이 큰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토승 쪽으로 내려가 겠습니다 이쪽에 옛날 백제 삼국시대부터 고성이 쌓아놨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백제가 한강 교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나도 성이고을 따라 끝을 감대를 가보겠습 이렇게 내려가면 바로, 임진왜란 당시 가장 전투가 치열했던 지역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들이 이쪽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막아야 되는 입장에서 음, 이쪽에서 돌과 상사와 뭐 여러 가지로 싸우게 했다. 어떤 치열했던 옛날 음. 아, 이렇게 임진왜란 때 잠재될 척 중에 하나인 행주산, 행주대측까지 다 끝까지 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